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 이어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및 보상에 대한 국제협약과 자율보상협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국제협약의 구조화 연협과 또 1992년 책임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이번 시간은 92년 국제기금협약 또 2003년 추가기금협약 자율보상협정의 순으로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해서는 의의와 책임의 주체와 적용 대상, 보상책임, 면책사유, 보상한도의 기금의 조성, 보상청구, 1992년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의 비교의 순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어, 먼저 그 국제기금의 협약의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유조선의 선주가 운송중인 유료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법리상 어, 과실 또는 어, 결과를 유발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문제는 어, 유료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그 화물을 운송하던 선주에게만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 능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을 통해서, 보험제도를 통해서, 어 보충을 할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보험의 경우에도 위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 보험료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러한 보험, 이제 첫째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고, 어, 또 어,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높은 보험료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웃음> 예, 이 일정한 한도에 대해서는 선주가 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어, 체제, 또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 화주가 일정한 한도에서 어, 선주가 책임지는 그 범위를 넘어가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이러한 어, 두 개의 협약을 통해서 어, 그 선주의 배상책임, 화주의 손해보상책임 이러한 이제 그 체제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손해 배상보장체제입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러한 그 제도는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지만 199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에리카오 사고와 2001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어, 프레스티지 사고를 겪으면서 그 당시의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로는 어, 충분한 보상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소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어떤 그 공감을 하게 되고요. 어, 2003년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개정하는 2003년 의정서를 제정하면서 이 의정서에 의해서 2003년 추가 기금협약이 어 제정되게 됩니다. 어 오늘은 이제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책임의 주체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국제기금협약에서 그 책임의 주체는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음, 국제기금 IOPC 펀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적용범위는 1992년 책임협약과 그 내용은 동일한데요. 이 적용범위의 문제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선박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유류가 유출되어서 발생한 어떠한 오염소원이냐 이것이 이제 적용범위의 문제인데요. 이 어디에서 적용영역에 대한 문제는 오염소원회가 영해를 포함한 최악국의 영토 또는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내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즉, 영토 또는 베타적 경제수역 즉, 영해와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염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고요. 기준이 되는 것은 사고 발생지가 아니고, 실제로 사고는 공해상 발생했더라도 오염손해가 영해에서 발생하게 되면,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것은 전부 국제기금 협약의 적용대상입니다. 또, 적용대상 선박은 유류를 화물로서 산적상태로 운송하는 항해선, 즉, 어, 유조선이란 뜻이죠. 항해선, 바다에 다니는 유조선이란 뜻인데, 이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은 연료유에 의한 오염이기 때문에, 이 석유업계가 출연하는 국제기금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1992년 책임협약과 그 적용대상, 즉,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정의를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또, 적용대상 유류는, 원유, 중유, 중디젤류, 윤활유 등의 지속성 탄화수소계의 광물입니다. 즉, 원유로부터 이렇게, 원유 자체이든 아니면 원유로부터 정류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지속성, 음, 기입니다 이 반드시 화암을 위해 한정하지 않고 유조선에서 유출된 연료유의 경우에도 어이 유조선에서 유출이 됐다면 다어 오염사고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적용대상 오염손해는 선박 외부에서 생긴 손실 또는 손해 또 방제조치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자체 손해는 이제 선박 소유자가 또한 그 손해이기 때문에 이 오염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죠. 선박 외부에서 생긴 손해 또는 손실 또는 손해라는 것은 유출되는 배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는 배출되어 초래된 어, 어, 오염에 의하여 그 선박의 외부에서 생긴 손실 또는 손해를 얘기합니다. 선박의 외부라는 것은 반드시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육지나 다른 선박이 유출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어, 일단은 그 기름이 이제 배에서 유출이 되어 가지고 흘러가다 보면은 어, 육지 즉뭐 해변가나 뭐 바위라든지 이런 데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또 환경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이익의 상실과 환경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할 상당한 조치 비용에 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또는 손해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오염손해방지나 경감을 위하여 선주가 자발적으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이나 선주가 그로 인하여 입은 합리적인 손실은 협약의 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1992년 국제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1992년 책임 협약에 따라서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즉그 92년 책임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이 것인데요. 이 92년 책임협약에서 선주가 면책되는 경우는 전쟁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불가항력적 성질의 자연선상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세 번째, 전적으로 제3자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네 번째, 전적으로 기타 항로 시설의 유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정부 기타의 당국의 그 시설 유지에 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자이 중에서 전쟁 적대행위 내란 폭동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도 면책되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이, 이 경우에만 국제기금에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제3자의 의도적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 국제기금이 피해자에게 오염 손해를 보상한 후에 제3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992년 책임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군함 등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에 의해서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기금협약에서도 역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웃음> 다음 1992년 책임협약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선주와 재정보증인이 전액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요. 선주가 무자력이면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보험 조건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 또 2,000톤 이상의 유조선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2,000톤 미만의 선주가 무자력인 경우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1992년 국제기금이 보상하게 됩니다. 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오염사고와 피보험자의 선주의 고의나 의도적인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데요. 이때 선주가 무자력 상태이면 1992년 국제기금에서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오염 손해가 1992년 책임협약상의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역시 보상을 하는데요.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선주나 그 보험자 등으로부터 1992년 책임협약의 한도액까지 보상받고, 을 배상을 받는 거죠.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1992년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일 오염 손해가 선주의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주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1992년 국제기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선주의 책임자이 배제되는 경우는 통상 부부조건상 보험자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주가 손해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주가 손해 전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1992년 국제기금에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주가 1992년 책임협약상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선주 상호보험의 경우 그 책임 황도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대형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오염손해액이 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국 선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선주가 무자력인 경우 역시 1992년 국제기금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제기금협약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1, 2, 3의 경우, 지금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1, 2, 3의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국제기금이 지지 않게 되고요. 4의 경우는 부분 또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료오염손해가 전쟁, 적대기 내란 또는 폭동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1992년 책임협약에서 선조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오염손해가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불강력적 성질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1992년 국제기금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군함과 비상업적 용도에 쓰이는 정부 소유의 공용선으로부터 유출된 기름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인데요. 이것은 책임협약의 선주 면책사유와 같은데 이러한 선박에 의하여 오염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과실 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구인이 오염 손해가 적용대상 선박에 의한 사고에서 발생된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피해자는 오염 손해가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적용대상 선박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1992년 국제기금은 책임을 어, 면하게 됩니다. 어, 입증하지 못한 경우겠죠. 여기는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어, 다음은, 이 네번째, 오염손해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 1992년 국제기금은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선주가 1992년 책임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오염손해가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예,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1992년 국제기금과 선주가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오염손해를 초래한 행위 하나에 적용이 있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제비용을 지출한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염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1992년 국제기금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협약이 재정 당시에는 매 사고당, 어, 책임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책임액과, 어, 1992년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액의 총액이 1억 3,500만 sdr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했는데, 어, 2000년도, 2000년에 이것을 50% 인상하면서, 어, 책임 협약에서도 50%, 국제기금 협약에서도 5 0 인상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2003년 발효가 되면서 보상한도액은 2억 3 0 0만 SDR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국제기금 총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째 날로 결정한 날의 환율에 따라서 당해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책임한도액을 보면요 92년 책임의약에서는 5000톤까지는 451만 SDR 5000톤에서 14만 톤까지는 451만 SDR 플러스 톤당 631 sdr로 계산한 금액인데요. 최대가 8,977만 sdr입니다. 이걸 넘어가지 못한 거죠. 92년 국제기금협약은 여기에서 플러스 한 금액 총액이 2억 300만 sdr인데요. 이것을 이 도표로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기금협약이 2억 300만 sdr까지 책임을 지는데요. 그 속에는 1992년 책임협약이 책임지는 8,977만 sdr 까지 요요그래퍼 있죠. 선박톤수에 따라서 책임한도액인데 이 한도를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보상기금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 책임한도액은 2억 3 0 0만 sdr 인데 실제 책임지는 액수는 보면은 요 중간에 있는 공간 요게 이제 국제기금이 책임지는 부분이고 요 밑에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 책임협약에 의한 선주배상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느냐? 어, 선주에게 집중하지 않고 화주측인 석유회사도 보상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유회사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전년도에 15만톤 이상의 분담률을 해상운송에 의해서 최악국의 항만 또는 터미널 시설에서 수령한 자에게 분담금 납입의 무를부과 합니다. 단독으로 15만 톤에 못 미치더라도 계열 회사 등에 의해서 수령된 양의 합계가 15만 톤을 초과하면 역시 기금 납입의 무를 지게 됩니다. 이 이제 15만 톤으로 제한을 15만 톤 이상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분할해 가지고 쪼개 버리면 15만 톤이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화주가 15만 톤 이상을 국내 수입을 하게 되면 국내로 그 회상운송을 해서 국내에서 수령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 어, 국제기금의 기금, 기, 기부금 금기즉 어, 기금을 조성하는데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분담금은 총액가 매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차분담금 총액을 결정하고 예산의 형식으로 수지계산을 하여 이것을 전년도의 분담률량에 할당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차분담금은 1992년 국제기금의 운영경비와 오염손해보상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산정하는데요. 1사고당 보상금액이 420만 SDR을 초과하는 대형사고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 구분하여 대형사고의 경우는 사고 당시 최악국이었던 국가의 분담 의무자만이 그 사고로 인한 오염손해보상금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자는 오염 손해를 입은 개인, 국가, 공공단체 등인데요. 자국의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제약국이나그 하부기관은 피해자가 협약에 따라서 갖는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에 개시인데요. 선주가 책임을 제한, 책임제한을 개시함으로써 선주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책임제한 절차가 종료되어야 1992년 국제기금이 보상하게 됩니다. 이 실무상으로는 청구인들의 재정적 곤란을 들어주, 덜어주기 위하여 일단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면 1992년 국제기금이 청구인들에게 입증된 모든 청구액을 보상한 뒤 청구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책임제한 절차에서 배당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1992년 국제기금은 총의 결의에 따라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관 할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1992년 국제기금은 보상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발간하고 가급적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를 통해서 신속하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에게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오염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은 국제기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책임협약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최악국의 범, 법원에서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의 소송이 1992년 책임협약의 최악국이나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최악국이 아닌 국가의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서 1992년 국제기금의 본부가 있는 국가의 법원 또는 양협약의 최악국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관할 법원이 내린 판결로서 그 나라에서 집행력이 있고 통상의 재심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판결은 다른 모든 제약국에서도 승인되고 집행이 됩니다. 판결에 따라 국제기금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1992년 책임협약에 따라서 선주 또는 보험자 기타의 재정 보증인에 대하여 가질 권리를 1992년 국제기금이 대위취득하게 됩니다. 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992년 국제기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선주나 그의 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1992년 국제기금에 통지하지 않으면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또 오염손해를 일으킨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는 1992년 국제기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비교해 보면요. 우선 그 책임주체와 기금분담자에 있어서 책임협약은 등록선조가 되고요. 어, 선주의 대리인이 사용인 선언, 용선자, 관리는 운항자와 그의 대리인, 구조작업수행자및 그의 대리인, 방제주체수행자및 그의 대리인은 책임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어, 국제기금협약은 유료수령자가 이제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대상선박은 그 국제기금협약이나 책임협약이 모두 동일한데요. 이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모든 항해선 즉 유조선을 얘기합니다. 다만 국공유선은 제외하고요. 어, 겸용선도 어, 벌크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어, 뭐다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화물류가 잔류가 현재 배에 실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이 보상의 범위는 어, 책임협약과 역시 국제기금협약이 동일한데요. 선박으로부터 유출에 의한 오염 손실 또는 손해, 손해방지조치비용, 손해방지조치에 의한 추가적 손실및 손해, 단 환경파괴에 의한 이익의 상실 이외 손상은 실제 합리적 회복조치비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 또 어, 책임협약에서는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오염, 손해 뭐, 등등 이제 악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어, 책임의 성질과 면책 사유는 음, 책임협약은 엄격 책임을 지게 되고요 어, 전쟁적대행위 내란폭동, 천재지변, 제3자의 고위, 항행보조시설에 관한 관할당국의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됩니다 또 국제기금협약은 전쟁적대행위 내란폭동, 군함 비상업적 용도의 정부 소유 겸용선 청구자가 유조선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이 행위의 이, 이뭐 번제 비용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 면책이 됩니다. 어, 그 다음 책임자베이저 사유는 선주 자신의 골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책임협약은 직접 청구권,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어, 책임협약에서는 강제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국제기금협약은 기금을 형성해서 IOPC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추가기금협약은 의의와 적용범위, 보상내용, 소송, 분담금을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기금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199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에리카오 사고와 2001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오 사고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기금 설치를 위한 이러한 그 2003년 의정서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배경입니다. 어, 적용범위는 선주, 선주의 보험자 및 1992년 국제기금으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 받지 못한 경우에 이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서 보충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적용범위는 그 기존 92년 책임협약과 어, 국제기금협약과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최악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베타적 경제수역이고요. 베타적 어, 경제수역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또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 조치는 장소적 한계를 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적용 대상 선박, 유류 오염 손해 등은 모두 어, 책임협약, 국제기금협약과 동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기금이니까요. 보상 내용은 어, 2003년 추가기금이라는 것이 이제 별도로 어, 구성이 되고요. 각체약국의 법률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가지고 이 기금이 주체가 되는데, 이 의무를 가지며 최약국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 일종의 법인이 되는 것이죠. 어, 보상 범위는 1992년 국제기금 협약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서 92년 국제기금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 추가로 보상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피해자는 2003년 추가기금에 대해 자동적으로 보상 청구할 수는 없고 이두 가지 확정된 청구 또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는 9 2년 국제기금총회의 최종적 또는 잠정적 결정이 있어서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어, 손해를 전부 다 전부 받지 못한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만 이제 보상 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째 확정된 청구라는 것은 손해발생에 대한 단순한 주장이나 청구로는 불충분하고 대부분의 경우 국제기금은 법정 분쟁 절차 없이 청구를 승인하는데 피해자와 92년 국제기금이 손해의 존재와 범위에 이견이 있을 때제약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일부분만 지급할 수 있다는 92년 국제기금 총회의 최종적 또는 잠정적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1992년 국제기금에 의해서 확정된 총청구액이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 보상이 가능한 총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어서 1992년 국제기금 총액에서 확정된 청구액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최종 또는 잠정적으로 어, 결정한 경우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기도 이러한 결정이 있을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상한도액은 그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이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1사고당 최고 7억 5천만 SDR입니다. 유럽연합이 요구한 10억 SDR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은뭐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제정한 선조책임제한협약 중에서는 가장 높은 책임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총액이 뭐 현재까지 여러가지 사고로 볼 때는 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일본의 경우에는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채택할 때 세계 최대 유류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금에 납부한 분담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분담률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결국 그 분담금 상한선을 연간 총 분담금의 20%를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 뭐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면서도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어, 다음은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은 그 책임협약의 최악국 법원에만 제기가 가능한데요. 선주 또는 그, 그의 거 보증인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의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2003년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을 전속 관할 권을 가지게 됩니다. 92년 책임 협약에 의한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92년 책임 협약의 제약국이지만, 2003년 추가 기금 협약의 제약국이 아닌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 또는 1992년 국제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92년 국제기금 협약의 제약국이지만, 2003년 추가 기금 협약의 제약국이 아닌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2003년 추가 기금에 대한 소송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서, 2003년 추가기금의 본부가 있는 영국 재판관할 권이 있는 법원 또는 2003년 추가기금 협약의 최악국 중에 한 국가의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 추가기금에 대한 확정 판결은 재판관할 권이 있는 법원에서 내려주고 당의 최악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국, 최악국에서 승인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판결이 사기나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통지 또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003년 추가기금에 대한 대입권 추가기금이 대입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기금이 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1992년 국제기금 협약에 따라서 선주나 그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와 1992년 국제기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주 또는 그의 보증인에 대한 대위권 이외에 일반 법령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대한 대위권도 가지게 되고요. 2003년 추가기금의 대위권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험자가 갖는 대위권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또 최약국의 대위권은 최약국 또는 그 하부기관이 자국의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협약에 따라 갖는 권리를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분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담금의 무자는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서 1992년 국제기금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화주는 전년도에 15만 톤 이상의 분담율을 해상운송에 의하여 최악국의 항만이나 터미널 시설에서 수령한 점입니다. 국제기금협약과 동일한데요이 해상운송에 의하여 수령하는 분담금 이외 육상으로 운송되거나 어, 파이프라인 등으로 운송되어 수령한 유류도 분담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해상으로 운송된 유류를 2003년 추가 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항만이나 터미널에 하역한 후 다시 육상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제약국 협약 제약국의 어, 영역 내 시설로 이송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1992년 국제 기금 협약에 의하면 해상으로 운송된 유류를 항만이나 터미널에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 부담의무가 면제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상으로 운송된 유류를 수령한 국가가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최악국이 아닌 경우는 육상운송 등을 통해 최초로 수령한 최악국의 화주에게 분담금 분담모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어, 이 국제기금협약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되어야만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2003년 추가기금 협약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92년 국제기금 협약에 의한, 어 분담 의무자의 범위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좀 우회적으로 기름을 육상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운송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여기에 분담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결국 이미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어, 뭐 분담료의 정의는 1992년 국제기금 협약과 동일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 국제기금 협약과 또 추가 기금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자율 보상 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 협약은 아니고 이해 그 당사자들끼리 만드는 어떤 보상 협정입니다. 어, 먼저 스토피아라는게 있는데요. 스토피아와 토피아가 이 국제협정인데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만드는데 이 한계가 있습니다. 2003년 추가기금협약은 협약의 원문 자체로는 선주 책임한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화주 측에 부담하는 기금의 분담률만 높이게 됩니다. 어, 즉 국제기금의 그최약국이 다시 추가로 보상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체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 사어는 선주가 쳤는데 어, 정유사인 화주가 책임을 더 많이 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 1992년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서부터 화주의 분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이러한 체제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어, 그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화주 측이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선주의 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국제협약이나 이것을 개편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추가기금협약 체약국 사이에서 이제 이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의 핵심인 책임구조 변경이 돼서 반대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국제피아클럽에서 제안한 소형 유조선 보상협정, 즉, 스몰탱크 오일폴루션 인데미피케이션 어그리먼트와 유조선 유리오염보상협정, 탱크 오일폴루션 어인데니피케이션 어그리먼트로 즉, 스토피아와 토피아로서 해결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아서 자기들끼리 선주가 추가로 보상해주겠다는 협정입니다. 이 스토피아를 결국 2006년도에 이제 그, 음, 개최된 IOPC 펀드 10차 특별총에서 회 2003년 추가기금협약체약국에만 적용하던 스토피아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체약국에도 적용하기로 이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동안 선조화주 와 간의 책임 분담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스토피아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체약국 영역에서 유료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29,548만 톤 미만의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1992년 책임협약에 따른 책임보다 높은 2천0 0만 SDR까지 인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는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 회원사간의 자율적인 협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은 이 협정을 92년 국제기금협약의 최악구에 적용하기로 IOPC펀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1992년 IOPC펀드가 스토피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협정에 의해서 관련 선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강제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스토피아는 총톤수 2만 9,548톤 이하의 유조선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스토피아는 모든 크기의 유조선을 대상으로 2003년 추가기금 협약의 가입국에서 발생한 사업으로서 협약이 배상한 액수의 50%를 어, P&I 클럽이 어, 지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05년 3월부터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스토피아와 토피아의 보상 내용을 보면요. 보상 주체는 둘다 P&I 클럽이고 적용 대상인 스토피아는 29,548톤 이하의 유조선입니다. 어, 토피아는 전체 유로성이 해당됩니다. 이 적용 대상 영역은 92년 스토피아는 92년 책임 협약과 국제 기금 협약을 동시에 가입한 국가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토피아는 2003년 추가 기금 협약 제약국에 적용이 됩니다. 어, 또 보상 범위는 스토피아는 2천만 SDR이고요. 어, 토피아는 어, IOPC 펀드와 PNI 클럽이 보상액을 50%씩 반분하기로 했습니다. 어, 스토피아나 토피아는 자율협정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나요? 그 다음에 스토피아나 토피아, 뭐, 어, 스토피아는 피해자 보상범위에 차이가 없는데 한국해운조합은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에 가입한 P&I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토피아는 피해자의 보상범위에 차이가 없습니다. 어, 이상 국제기금 협약과 어, 추가기금협약도 어, 자율보상협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더 이렇게 그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어, 첫째 1992년 국제기금협약과 1992년 책임협약의 배상 및 보상한도를 비교해보고 두 협약의 상호관계 즉 상호보완관계를 어, 토론해봅시다 다음은 2003년 추가 기금 협약을 우리나라가 비준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어, 토론해 봅시다. 세 번째, 국제협약 체제에서 화주와 선주 책임의 불균형을 개수하기 위한 자율협정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어,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대단히